이어서 가문을 이득해야지. 나 행복한 게 끝이야.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 우리나라 인구 문제 다 죽으면 청년이 쓴다. 매일에 나오면 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 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지럽지 않아요. 나라가 위기니까 아이가 더 나야 된다. 봉지가 없는 데 세계를 어떻게 지냐고 20대 청년을 빨아들여서 30대 배터내는 도시입니다. 처음이 문제다. 기온을 쪼끔만. 뭐먹었어 결혼하는 거 했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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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서딸 금음 날 도시에 나가 사는 아들 형제가 서를 쇠로 왔습니다. 묵은 세배를 받은 뒤 아버지가 덕담을 합니다. 열심히 저잘 하고 있는 모습 보기 좋고 그래. 내년에 넌 이제 뭐 좋은 꿈이룰수 있는. 좋은 대표를 만났어 결혼할 수 있는 꿈을 꾸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 말고는 들릴 말씀이 없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있잖아. 그저 장가 가서 새로운 과정을 이루어서 그저 문중의 대를 이어서 계속 길이길이 이 가문을 보존하겠다. 그리고 또큰 결심 아니야. 큰 결심 하겠습니다. 음 그렇지 그렇지. 독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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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결혼이나 뭐, 출산을 1순위로 두지 않으니까, 집 문제나 이런 게 너무 크니까, 뭐, 결혼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우리 때도 지금 처음에 살 수가 없었지. 다 가방에 들어가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저축해서 모아서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아파트를 조그만 걸 17평, 21평, 뭐, 33평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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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굳이 강요 받는 이런 게 전혀 아니야. 필요 없다 생각해요 저는 뭐, 뭐 내가 낳고 싶으면 애가 낳아도 되고 음. 결혼해도 되고 근데 굳이 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이에요 빨리 생각이 못 쳐야 돼 그걸 못 쳐서 후손을 이어서 가문을 일으켜야지 그러니까 애를 왜 낳아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까지 그래. 이런 뭐 국가와 뭐 가문 이런 것까지는 생각 없어요전저 하나 건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 행복한 게 끝이야 나는 솔직히 나는 결혼 안 해도 돼 애도 안 낳아도 돼 나는 나도 그런겠어난굳지뭐 지금 이런 정가... 조바심도 하나도 없어, 나는 지금. 나이가 서른 있는... 셋이지만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아직... 내... 안 된다, 그런 이야 돈이 아니,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결혼해. 돈이 없는데. 원하는 건 관계없고. 돈하고 그게 관계가 없어.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해, 사랑하면 되지. 이게 우리는 의무적으로 스물다섯에서 서른 사이 되면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야 또 당연히 이 성인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세대들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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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충효각을 하사하고 신위를 영원히 모시는 불천위로 모시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불천위를 모시는 우리 저간제 할아버지. 저한테는 11대 조부 조모 이렇게 계시는데 선조 길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영원히 이 위패를 옮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시는 이제 그 우리 선조님. 위, 위, 위패, 위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좀 전에 임진왜란 이전에 태어나신 할아버지시고 그러니까 제사를 400년 이상 모시고 내려온 400년 동안 이어져온 간제집안의 종손 변성렬 씨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사실 혼자 이렇게 산다는 것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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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 차례에 참석한 친척은 대부분 연로한 어르신들 수백 년 계속되어온 이 집안 행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차례를 지낸 후 떡국을 먹습니다. 어른들의 화제는 역시 아랫대의 결혼과 출산 문제입니다. 병중가 장계를 가가지고 응. 딸하 딸 놓고 안 온다고 딱 내한테 왔다 그래. 하나 또 놔면 내가 천만 줄먹이에는 놔라 그 그래. 놓는 거야. 너주만 줬지 내가. 어. 어. 돈 주면 놔. 나도, 나도 아. 대우 딸, 딸 하나밖에 안았잖니까 아. 너를 안 놔. 응. 그두째눈 보고 노력해안온다 그래 그래 그럼, 내가 돈삼천만원 걸었어 그래 삼천만원 어. 주고 어, 무슨 말 났어? 아! 그나돈아안 내고 5천만 원 주고 아때아 놀다 아래 아! 아! 세천만 아, 그래. 어. 아, 뭐. 아. 아. 원 줘서 아들 았어요 그래서? 네, 아, 네. 네. 아, 네. 3천만 원 줘서 아! 그래서 노입 때는 그돈보다 낫잖아 아! 저 지인 한 사람은 그뭐 1억 주께 나라 해도 안아다 하여 뭐아안놨아안아다 1억 줘도 이렇게 하고 내 인생을 바꿀 아, 수 없다고 아, 아, 아, 아, 아. 그런 세상그 지금, 네. 인, 인구 절벽이 안올 수가 없어. 아버님, 아드님은 지금 결혼하셨나요? 제 자식도 부끄럽지만 뭐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 시기가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웃음> 죄송하지만 나, 나이가 어떻게? 나이가 지금 원래 만 셋입니다. 더 걱정 많으시겠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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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창의 대성고등학교. 방학인데도 학생들이 나와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박우상 교장 선생님의 별명은 아이돌 박. 음, 제 이름이 박우상인데 지금 애들은 나타나면 아이돌 박이라고 하죠. <웃음> 평교사 시절부터 주곳 이학교에서 근무해온 박우상 교장 선생님 제자들이 결혼은 했는지 자녀는 낳았는지를 궁금했다고 합니다. 음. 다시 좀 어떠세요? 어, 그대로 옛날의 생각이 나죠. 새록새록 어, 새록. 얘는 지금 2006년 담임을 맡았던 고3 학생들이 올해 36살. 어떻게 사는지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 우 결혼은 했나? 네, 결혼했습니다. 언제 했는데 결혼을 29에 했어요. 에아이들 애들 둘 있습니다. 애들 둘이? 아들 그, 딸, 아들 딸이 아들 딸. 아들, 딸. 아, 너, 너 네. <웃음> <웃음> 어, 아 <웃음> 김영도 씨는. 대구에서 대학을 나와 고향 거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저는 거창에서 35년째 살고 있는 김영도입니다. 그 윤이유주 아빠입니다. <웃음> 이야기를 꼭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거창에서 그 계란을 생산하는 닭을 키우고 있고요. 그 계란을 생산하고 유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당시는 이제 대출 열심히 최대한 많이 받아서 이제 집을 이제 거창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장만해 가지고 결혼했었어요. 모르겠어요. 저 결혼할 때는 보통 전화이 때는 어어어 어, 어 하다가 결혼해버려 그리고 결혼했기 때문에 어떻게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결혼했었습니다. 영도 씨는 아버지의 양기장이를 돕던 중27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두 딸을 낳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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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벌어 가지고 힘들다고 봅니다. 윤성민 씨는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 금융 회사에 취직한 뒤 서울 본사로 온지 4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창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4년 차 살고 있는 윤성민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금융 회사 다니고 있고 지금 이제 사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민 씨는 취업에 성공한 뒤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진짜 정말 다 이쁜데요. 네. <웃음> 음... 네, 다 이쁩니다. <웃음> 이제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하고 애기를 태우고 오는데 뒤에서. 아빠 배고파 하면서 가사를 주더라고요. 에, 자기 먹던 가사를 아빠 입에 넣어주는데 아,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이 꼬맹이가 2몇개월밖에안 됐는데 배고파를 알까? 어, 아빠 배고파서 아빠 배고플까 봐 그렇게 입에 넣어주는 게 너무 감동이었고 고마웠죠.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사는 성민 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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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 전념하느라 결혼은 꿈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또 제가 연봉도 줄고 하니까 아, 아 연애 안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진짜로 너 정말 좋고 너랑 평생 삶을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할것 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되게 슬플 것 같긴 해요 그게 두려웠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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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중산층이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성고 졸업생 중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대성고 졸업생 68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25명. 이들 중 다수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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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 그렇게 만든 거죠. 그치 그 책임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또한 무리로 생각해 봤을 때내 음, 결혼하면 뭔가가 내 삶이 좋아진다는 뭔가가 있어야지 결혼을 할수 있잖아요. 그게 아무로 한데 결혼 하려고 하겠어요? 음. 대선고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는. 2, 30대 청년 19,000명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편견을 갖고 볼때 어떤 이야기냐 하면 문화센터가 없고 백화점이 없고 뭐 콘서트를 볼 수가 없고 뮤지컬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런 소비 아니고요. 다 단연컨대 일 위는 다 일자리입니다. 본인이 원하 는 일자리가 없는 게일번이고 수도권에 온 청년들에게 이주 사유를 물었더니 일자리 때문이란 대답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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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부터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가 늘었습니다. 옛날에 거제는 일자리 1인 부양 책이었어요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돈을 가지고 오시면 그걸로 가족이 생겨야 했는데 이 구조가 이제 못 가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성의 일자리, 맞벌이를 하려는데 여성 일자리도 없어요. 서비스업이 없는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그전에 청년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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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어, 사실 오래 되진 않았고 이제 5개월, 됐어요. 근데 저희가 매기는 결혼 얘기 있다고 그랬어 어, 저희는 좀 만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이제 결혼 얘기를 좀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언제쯤의 시점을할 건지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자 당장 신혼집이 문제가 됐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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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아, 지붕 쪽, 네, 지붕 쪽에 서울에서 구한 첫 월세방이 빌라 꼭대기에 옥탑방이었습니다 네, 여기, 여기가 제가 살았던 여기 이제 1호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이렇게 방이 6개로 왼쪽 3개, 오른쪽 3개로 이렇게 나뉘져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집 하나를 개조해 쪽방 6개를 꾸민 구조. 저 포함해서 6명이었는데. 네, 옥탑방 6명이었는데 방 하나가 2평 정도 사이즈 되게 작았어요. 딱 침대랑 이제 책상 하나 딱 하면 끝. 네. 그리고 지붕이 또 옥탑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이렇게 딱 누우면 은 이렇게 지붕이. 바로 머리 앞에 이렇게 딱 있는 데 그런 데서 아... 생활을 했었습니다 옥탑방에서 시작해 조금을 방을 넓혀 이사를 했지만 신혼살림을 살기엔 좁고 불편합니다. 언제쯤 드셨을 때가 좀 그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같람세요사사실 어, 너무 막연하네요.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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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위 수준입니다. 서울의 인구에 한 특성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할 수있어 청년 관점에서대 청년을 빨아들서3 0대배내는 도시입니다. 서울은 2대는 전국에서 다 몰려오는데요. 전국에서 몰려와서 어디 제일 이 간지 아세요? 구로치면 관악구하고 동작구입니다. 그러면 노량진 신림이죠. 이제 그리고 제일 저렴하고 거기에 이제 싼 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탈출려면 대기업에 가거나 공기업에 가거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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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인데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에 좀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딩크족, 즉 결혼은 하되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뭘까, 저희가 청년 여성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야 인생 메콘 찍을래? 인팁. 설연휴 일자리를 찾아 서울에 갔던 여고 동창생들이 고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2015년 창원 경일여고를 졸업한 이들은 올해 28살. 결혼과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혼 생각 있는 사람. 나는 있어. 나인데 난 딩크. 나도 딩, 나도 있긴 나, 한데 하면 뭐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하긴 하겠지만 진짜 딩스 굳이, 굳이 굳이 나도 너무 커리어를 쌓고 싶고 나에 대한 일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일 욕심과 이 애를 잘 키우는 걸 동시에 못하겠다는 거지 음, 근데 자신도 없고 맞아, 다, 다 같은 말이야. 맞아. 부모는 최고로 좋은 거만 해주는데 그게 못 해줄 그걸 아니까 맞아. 그냥 구랄 빠야. 맞아, 맞아, 맞아. 아예, 아예 안 한다. 그게 낫다고 하시고, 어. 어. 어. 아예 안 한다. 나도 지금 빠듯해 줄게. 나내몸 하나 관사공들 자식 다 지금 자식이 나왔을 때 얘도 나랑 똑같이 살지 않을까? 약간 음, 이런 것도 있는 것, 진짜. 것 같아. 이 아기를 위해서 나의 애를 위해서 전폭적인 어떤 나의 감정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심적으로도 얘한테 줘야 되는 그런 에너지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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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두가 잘안 나는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서울에서 살아남기도 힘겹다는 친구들. 하나, 둘, 셋. 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결혼은 꿈조차 굳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대 중반이 된 여고 졸업생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008년 거창여고 3학년 단임을 맡았던 이성열 선생님. 당시 제자들의 올해 나이가 34살인데요. 다들 결혼은 했을까요? 아 기억에 난 애들 많이 있다. 기억이 나세요? 음. 응. 특히 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맨날 출렁이 있고 저 담띠 넘어왔었는데 늦게 면 집에 데려가고 거창여고 2008년 졸업생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예은 씨는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 거창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다 결혼한 예은 씨.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같이 있고 존재 자체가 행복이고 너무 좋죠. 뭐 그냥 아기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뭐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표현 자체가 안될 정도로 존재 자체가 네 행복이죠. <웃음> 그런데 최근 경력 단절 위기를 맞았습니다. 육아로 인해 장기 휴직을 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일을 못 하게 됐거든요. 휴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 또 저는 경력 단절이 이제 되는거죠 시작되는거죠 속사하시겠어요속 어, 엄청 상하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속이 많이 상하죠 옆에 있어주고 싶고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건 맞지만 나도 내 자신의 커리어가 있고 지키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우선적으로 일단 내려놔야 되는 게 엄마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거죠. 충남에서 대학을 나와 구미에서 직장을 얻은 김수정 씨. 최근 딸을 낳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웃음> 너무 예쁘고 어, 그냥 제 뱃속에서 태동해서 느낄 땐그 애가 이제 태어나서 걷는 걸 보니까 저 어, 감격스러울 때가 많은. 애. 아기가 한없이 예쁘다는 수정 씨. 역시 육아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 보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물론 뭐 최근에 부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돼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년 1년, 생후 년까지는 부모가 옆에서 그 살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 직장을 얻은 송은비 씨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출산은 힘들 것 같아요. 되게 육아하는 데 힘든 걸 많이 이렇게 옆에서 받고 했기 때문에 음. 응, 그래서 이 시간은 그 아이한테 내어있어야 된다는 게체력적으로 음. 힘들 것 같고 저는 일단 나의 생각이 없고 날의 음. 생각이 거의 없어요. 0이에요. 연락이 닿은 졸업생 중 수도권으로 간 사람이 약 30%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시골에서도 지방에서도 현실적인 너희들 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책 외에는 자리 외에는 실제 지방에서 안정된 사행적인 지위 생활하기가 가능할까요? 경기도에서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직장을 얻은 이가훈 씨. 서울에서 월세 살이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아직은 어린 나이고 집도 이제 부모님이랑 뭐좀 여유 있는 집에 살다가 그렇게 혼자 오니까 너무 서글프다고 해서 많이 울었어요. 실제로도 어. 창문도 작고 답답하고 무섭기도 무섭고 서울 지리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 뭔가 도전하는 그런 새로운 기분도 있었지만 초반에는 어.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서울에서 일자리는 얻었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다 보니 결혼의 꿈은 점점 멀어진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빨리 결혼하고 싶고 빨리 애도 많이 낳고 싶었는데 사실 넉넉치가 않잖아요 환경이. 집값도 너무 올라갔고 혼자 벌어서 혼자 하는 감당도 힘든데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지금은.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에서 일하는 윤샘 씨. 애인이 있지만 결혼은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일단 뭐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큰것 같고, 기본적으로도 뭐 학원이나 이런 거뭐 주변 따라가려면 막 돈도 많이 들겠죠, 애기 놓고 이렇게 하면. 34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아이들이 절반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응? 결혼할 수 있는 아직까지의 경제적인 여건, 집값 등등 포함해서 그 다음 결혼 이후에 아이를 낳을때 그 육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등등으로 아이들이 결혼을 낳다가 피폐한 현상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은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른바 딩크족도 생기고 있습니다. 임대훈 남의경씨 부부 양가 부모님들께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던지시 그냥 물어봐 보시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내심 원하고 있다는 게 계속 느껴지니까. 근데 항상 말 끝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연애 선택이니까 존중은 그래, 한다만, 존중은 한다만 이왕이면, <웃음> 있었음, 어, 이왕이면 있었으면 좋겠다. 혜경 씨는 학원 강사, 대훈 씨는 회사원인 맞벌이 부분인데요. 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한 걸까요? 나는 자매가 좀 많다 보니까 그 가정을 전부 다다 지켜봤었잖아. 아, 결혼 생활, 아, 결혼 거? 생활하는 것도 다 지켜보고 그다음 시댁 살이도 전부 다다 다 옆에서 고생하는 것도 보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전부 다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할 자신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애를 낳아야 되고 이게 수순적으로 밟아서 가야 되는 건 아닌 것같아 보통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자랄 때가 한 40대부터 저는 지금부터 조금 윤택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제부터 돈이 있는데 막 들어간다는 거죠. 최소 산속적으로 따지면 3, 4억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이쁜 내 자식이지만 자식한테 내인생의 인생을, 희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못 키우겠다기 보다는. 저희는 오롯이 저희한테만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 휴식할 때도 100% 우리가 휴식하고 싶으면 휴일에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정말 휴식만 하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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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제한운동을 벌였습니다. 5 3삼에한 명꼴로 인구가 늘어나면 2000년에는 5천만이 넘습니다. 인구가 폭증함으로써 식량, 교통, 연료, 주택, 공해, 입시, 취업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거기에 우리 때 너무 말이 나서어 우리의 생활타전을 위협하는 인구폭발. 그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가족 계획을 강력하게 추도를 하면서 세계적인 유례 없는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다시 비슷한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은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방식을 보면요. 너무 비슷했어요. 똑같은 캠페인을 했고요. 그때는 하나만 낳자, 이제는 하나를 더낳자 캠페인을 했고요. 2000년대 들어 정부는 결혼과 출산, 육아 등각 단계마다 지원금을 주며 출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이 태어나면 200만 원 주고. 부모급여 뭐 75만원인가? 100만원씩 주는 그런 정책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다만 그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돈줄 테니까 애나아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너무 시혜적으로 청년세대에게 출산을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신이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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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집에 있는 큰그 웍에다 기름을 넣고 거기다가 뭐를, 재료를 던졌을 때, 걔가 그 튀어 오르는 거 말고 뭘그 재료 관점에서 할수 있겠어요. 계속 그렇게 들들 볶이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뭐를 해라. 취업 안 됐으면 뭐 취업해야지, 취업하고 나면 뭐 결혼해야지, 뭐 결혼하고 나 애나야지 이런 게 사실은 계속 본인들은 이 프라이팬 안에 웍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인데 지금 튀겨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과업에 과업에 과업만 그 사람 구실을 하라는 이름으로 느끼고 있으니 이제 굉장히 거기서 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구 절벽 위기를 맞은 한국. 그래서 더욱 청년 세대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결국은 어, 출산의 문제였는가. 그러니까 출산에만 초점을 맞춰서 정책이 나가게 되면 은 이거는 영원히 풀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출산의 문제라기보다 청년 인구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미래를 불안해하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 척박한 환경의 가장 중심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자리,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먹고 사는 것이 위협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극단적인 선택은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아주 늦게 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이게 문화적 트렌드라기보다는 그냥 생존을 위한 어떤 그런 선택이었다. 내한몸 건사하기도 힘들다. 이번에 청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당장의 현실이 너무 힘겹고 미래의 전망도 어둡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는 몇백만 원의 출산지원금 제도가 청년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 또내 연금을 내줄 세대가 줄어든다는 등 기성세대 관점에서 기득권이 훼손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좀더 높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다그치기 전에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우선입니다. 기성세대가 양보할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 아닐까요.